이곳은 미국 LA입니다. 인간들 뿐 아닌 판타지에 등장하는 여러 종족들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데요. 오크들은 하루층이며 다른 종족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고 반대로 엘프들은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었죠. 요정을 잡고 있는 이 남자들 데릴워드입니다. LA 베테랑 경찰이죠. 그리고 그의 파트너는 모크 최초로 경찰이 된 자코비입니다. 자코비는 동족뿐 아닌 동료들에게도 차별을 받고 있었죠. 어느 날한 노숙자가 내패를 부리고 있었데 그 체포된 노숙자는 다크 엘프들이 어둠의 군주를 부활시킬 마법봉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한편 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파트너인 자코비가 오크 범죄자를 고의로 풀어줬다는 정보였죠. 그리고 실토하게 만들라며 노원기를 전해봤습니다. 워드는 가족들을 저버릴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자코비에게 실토를 유도하는데 그때 긴급 출동 요청이 들어옵니다. 현장에는 시신들과 마법의 흔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용의자로 보이는 엘프열, 티카를 체포합니다. 녀는 전설 속에 나오는 마법의 봉을 가지고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마법의 봉을 횡령 아래 티카와 자코비를 죽이자고 작당하죠. 모두는 결심을 했는지 자코비를 몰아세우는데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와 자코비 둘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자코비는 용의자가 아닌 다른 오크를 쫓아 풀어준 것이라 해명합니다. 결국 모두는 자코비를 믿기로 합니다. 그때, 마법의 봉을 돌리고 있던 갱조직이 나타나죠. 그 순간 마법의 봉이 폭주해버리고 현장에는 수상해 보이는 엘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마법의 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워드 일행은 갱들에게 계속 쫓기고 있었고 민간인으로 위장해 클럽에 숨게 되는데 하지만 갱들은 이곳까지 쫓아오자 Yeah. Three. <웃음> 그때 아까 전에 엘프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경찰 뚜껑대와 갱들을 쓸어버리는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i c o n f u 워드 일행은 동료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그 순간, 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워드의 한약으로 엘프들을 겨우 따돌렸지만 이번엔 오크들이 나타나죠. 오크들도 마법의 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음> 오크 대장은 아들에게 자코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아들은 자코비가 풀어주었던 오크였죠 결국 오크 대장이 자코비를 죽입니다 s 그 슨가 티카가 마법의 봉을 사용하는데 죽었던 자코비가 마법으로 부활했습니다, 자코비가 마법으로 부활했습니다. 티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변절한 엘프들이 어둠의 군주를 부활시켜 세상을 지배하려 했고 뒤늦게 진실을 깨달은 티카가 부활을 막으러 배신했던 것이죠. 티카는 마법의 휴유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워드와 작코비는 티카를 살리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변절한 엘프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They're coming! There! Noah! The no! I gave her the bomb. Whatever my lord needs me to be. <laughs> <laughs> I have to wake up! Shoot her in her head! God. No! Touch my wand. We'll splatter you. All over the walls. <웃음> 하지만 워드는 멀쩡했습니다. 워드와 자코비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티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영화 브라이트가 끝납니다.